저는 내관련다 네, 안녕, 동티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송파에 사시는 구독자분께서 제가 있는 곳까지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와이퍼를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난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유막 제거를 해보라고 해서 유막 제거도 해보고 와이퍼도 교체해보고 와이퍼 암의 볼트도 다시 조여보고 이것저것 찾아다니시면서 해보라고 하는 것은 다 해보았는데도 소리가 잡히질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손을 보고 잡음을 잡고 보내 드렸는데요.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는 계절은 와이퍼의 사용이 많아질 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와이퍼가 보내오는 드드득 이 신호가 교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짝 손만 보아도 고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간단하게 소리가 나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은 운전자의 전방 변별력이 많이 떨어져서 교통사고율이 평소보다 높아지게 되지. 그래서 평소 와이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데 와이퍼가 움직일 때 소리를 내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라고 보내오는 신호인 거지 드드득 하고 소음이 발생한 경우는 유막이 심하게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유리와 맞닿은 고무 부분이 직각으로 서있질 못하고 위 아래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때는 와이퍼를 교체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각도 조종만으로도 소음을 잡을 수가 있는 경우인 거지 지금 이 차량도 와이퍼 를 작동시키면 보는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소음이 발생되고 있는데 유리에 맞닿은 고무 부분을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 보니까 고무날 부분이 위쪽으로 눕혀져 있지 그렇기 때문에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진행방향으로 세워져 움직이니까 두두둑 하고 소음이 발생되는 거지 이렇게 변형이 온 것은 대부분 와이퍼를 교환할 때 뿌리하게 힘을 줘서 빼기 때문에 와이퍼 암이 틀어져 변형이 온 것이기 때문에 와이퍼 교환 시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고 교환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와이퍼 암의 변형이 와서 이렇게 눕혀진 경우 다시 와이퍼 암을 바로잡아 고문할 부분이 직각으로 세워지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와이퍼 암 부분이 가늘고 얇아서 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바로잡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와이퍼를 잡고 무리하게 돌리다가 와이퍼도 부러지고 오히려 소음은 잡히질 않고 더 심해지는 경우 있는데 이럴 땐 힘들게 손으로 돌리는 방법보다 쉽고 편하게 할수 있는 공구가 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그 공구가 우리 차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건 바로 차 안에 있는 비상용 공구 중에 이 프라이어를 이용하면 쉽고 편하게 할 수가 있어 지금 이 차의 경우는 고무날 부분이 이렇게 위쪽으로 향해 있지 그럼 이 와이퍼 암의 목 부분을 프라이머로 잡고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서 틀어주면 바로 세워지겠지 와이프를 작동시켜 볼까? 이제 소음이 잡혔지. 소음이 날 경우 난감해하지 말고 또 소음을 잡아보려고 무리하게 손으로 잡아 돌리려 하다가 와이퍼를 손상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차에 있는 공구를 활용하면 쉽게 소음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지. 수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번 주 비가 자주 내리는데요. 특히 비가 오는 날엔 평소보다 앞에 상황에 변별력이 많이 떨어져 운전하기가 불편합니다. 가뜩이나 와이퍼까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게 되면 더 불편하겠죠. 손상이 된 경우라면 빨리 교체를 하시고 또 소음이 신경 쓰이는 경우라면 오늘 보신대로 해보시고 안전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야된다 수고했어, 동티비요